찜닭. 킹크랩 미안. 고면네 가버리라는? 오징어 볶음 푸아그라. 씨발. 씨발. <웃음> 푸아그라를 먹어 본 적이 없는 먼저 먹어 본 적이 있는지 몰라 말되는 거 아니냐? 아, 사실 제가 꾸며서 푸아그라 먹어 봤는데 어? 아, 솔직히 푸아그라는 별로더라고요. 예. 네. 오므라이스 존나 존나 개자! 맛빨간 국물 최고아이가 샐러드? 노라이거. 아파조 부부. 아나 꽃게찜은 솔직히 별로. 대게찜은 진짜 맛있거든요. 대게찜은 진짜 맛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 솔직히 말해서 꽃게찜은 발라먹기가 너무 귀찮아. 응? 뭐가 달라? 얘는 존만하잖아. 대게찜은 되게 크고 꽃게찜은 좀만 달라 달라 뭐가 같아 달라 맛도 달라 그러니까 이건 세트인데 솔직히 이거를 VS로 붙이는 게 어딨어? 이게 VS가 아니고 이게 A&D여야 n D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AND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 진짜 이거 만두색이 뭘 모르네 진짜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이거 합시다 꼼장어 어. 짜장면 아, 제가 근데 여러분 꼼장어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짜장면 어. 아! 비빔국수, 나 비빔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근데 물냉면? 물냉 먹는 사람 상종 안나 아니 물냉이 어때서요? 아 그치만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비빔국수 갑시다. <웃음> 자 이번에 약간 편. 강남 육에 있는 그... 아 거기 이름 뭐냐? 그 이렇게 왜 그... 네모난 철판같이 생긴 빵을 뭐라고 하지? 와플! 어 맞아 맞아 맞아. 거기 뭐죠? 맞아 어, 핑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집단 지성 크으... 거기서 제가 맥앤치즈가 들어간 무슨 브런치 세트인가 뭔가 그걸 먹어봤거든요. 존나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집에서 하려고 그 머시기 머시기 그 맥앤치즈 머시기에서 뭐 치즈랑 뭐 머시기랑 우유랑 머시기하고 뭐해 먹었는데 존나 맛없었어. 사 먹자. 거기서 나그케찹 처음 알았어. 그그 그 뭐야? 어, 오늘따라 생각이 안 나. 청년쯤엔가 봐. 그거, 그거, 그거. 하인즈! 그래! 하인즈 개찹 그래. 아이 까 냥냥냥. 훈제치킨, 장어구이. 이거는 장어구이 아닌가요? 과메기! 아 알밥이야야야. 알밥, 비캡 빙캡. 과메기가장. 과메기 존나 맛있네. 해파라인즈, 급 젤리님. 새로운 집사는 언제나 환영이냐? 랍스터 버터구이! 문어 숙회, 내 인생을 망치로 문어 숙회라고 하지만 돼지갈비. 응, 돼지갈비. 초탕! 치즈 계란말이. 물만두. 비빔냉면. 한박 서테이크. 너비아니. 너비아니? 아니, 아니? 아니 no. 몰라, 씨발 비빔냉면. 양념 체킨 양념 체킨 먹고 싶다! 등갈비 김치찜! 허, 등갈비 김치찜 먹고 싶다! 삼겹살 먹고 싶다! 소고기 먹고 싶다! 음. 화려한 한식이 월드컵을 싹감싸놓 간장게장! 한 박스 해금! 음식 이상형 월드컵 하시는 이유가 간장게장의 멋짐을 아 그럼요! 간장게장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 찜닭 킹크랩 그래, 미안 보면네 가버리라는 간장게장 회사 사장이지 그러면 좋겠다 간장게장 간장게장 헉? 간장게장 간장게장이 최고다 너 간장게 어? 뭐야 또 있노 헉? 아 당면 당면이 이긴노 당면이 맛있네 간장게장이노 이건 볼 것도 없노. 간장게장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노. 아, 간장게장이짱이노 응?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보기만하는데아 <웃음> 유력 후보 맞다노 맞다노. 간장게장이 이겼다노. 간장게장이 최고라노. <웃음> 떠드네.